말합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앞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요 저는 민니님이랑 조이님이랑 막 풀뱅을 하고 나타나줬는데 너무 예쁜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뽐불를 결국 참지 못하고 앞머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앞머리를 자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준비물 원래는 항상 제가 머리 자를 때 신문지를 놓고 했는데 오늘은 신문지를 못 찾겠어서 그냥 이 비닐을 크게 뜯어가지고 여기 아래 탁자에다가 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 을 체크할 수 있는 이 거울도 필요하겠죠? 거울도 앞에다 딱 놓고 빗이랑 가위 그리고 집게까지 준비를 해주는데요 빗은 이렇게 좀 촘촘한 빗이어야지 앞머리는 자르기가 쉽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문방구 가위 같은 걸로 잘랐는데 엄마가 예스뷰티에서 yes, 가위를 사와가지고 이 미용 가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게는 그냥 여기 이렇게 싹 넘겨줄 집게 자, 제가 거의 1년 정도 앞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거든요? 그래서 앞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앞으로 내려줘도 이런 공간이 생기게 돼요. 앞머리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 앞머리만 좀 감고 말리고 올게요. <웃음> 자, 앞머리를 감고 왔는데요. <웃음>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다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었을 거예요. 그래서 말려줄 때좀 뿌리에 이 고정된 가르마를 없애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말려주고요. 드라이기가 저기 있어가지고 앞머리 뿌리를 이렇게 털어주면서 말리고 올게요 안녕 <웃음> 이제 앞머리를 낼 부분을 나눠줄건데 이게 원래 제가 원하는 앞머리 느낌은 좀 빡! 풀뱅이거든요 사실 저의 얼굴에 이 앞머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숱까지 많이 내버리면 너무 답답한 시골아이 같이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제 생각보다는 앞머리 숱을좀 적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시스루뱅 만들었던 것처럼 삼각형을 똑같이 내주는데요 여기랑 대칭이 되게 여기도 삼각형을 내줄게요 이거를 옆으로 싹 넘겼을 때 피자 한판 가운데에 있는 그찝기 같은 거 그렇게 모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싹집어주고 어떻게 길은 앞머리인데 이것도 막상 자르면 좀 아깝네 질러봅시다 괜찮아 머리는 자라니까 화끈하게 눈 아래에 맞춰서 확잘라버리겠습 여기 가운데부터 잘라볼게요 인생 뭐 있어? 그냥 질르는 거지 머리가 계속 쉬니까손 고데기로 이렇게 펴가지고 당겨서 눈 아래 한참 밑으로 잘라줄게요. 덜덜 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. 요즘 유행하는 그 풀뱅 앞머리가 약간 뽕보다는 살짝 이마에 눌린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더 뽕이 있을 거거든요? 일단 이렇게 잘랐는데 더 다듬어주기는 할 거예요. 여기 옆에 라인은 턱끝 정도로 맞춰줄게요. 이거는 진짜 옆에 있는 머리고요. 저는 이 역광대가 좀 크기 때문에 완전 풀뱅으로 못 자르고 여기 애교머리 가까이는 좀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. 여기는 약간 가파른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좀더 해줘야겠. 앞머리 이렇게 자르고 나면 분명히 앞머리 없는 게 훨씬 낫다. 왜 잘랐냐 이러는 댓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앞머리는 어차피 또 기르는 거니까 너무 자른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더 이상 자르면 안 되는 요 완전 옆머리는 살짝 귀뒤로 넘겨줄게요. 이동하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일자로 시켜놓고 정수리를 누른 다음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머리를 확 누르고 서 자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를 띄고 고데기를 살짝 해주면 확 올라갈 텐데 그거 생각하셔서 잘라야 돼요. 좀더 일자 느낌으로 좀 느낌이 있는데 한 계단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? 많이 소심해졌나 봐.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. 이 옆에 애교머리라고 남겨놓은 것까지 싹다 넘기고 이제 완벽한 일자 만들기 펜 브러쉬로 이렇게 좀 털어주고서 이쯤 됐으니까 한번 고데기를 해보고 올게요 아주 가볍게 그냥 고데기로 싹 해주고 온 거고요 이 중간 머리가 좀더 반듯하게 여기 옆에 머리 내리고 마저 털어주고 이쪽 비는 거는 기를 계속 잘 들여야 될것 같아요 은근 고데기 하고서도 꽤 자른 것 같아요. 이번 앞머리 자르게 된 것도 인스타그램에서 물어봤더니 엄청 박빙이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약간 6대 4로 앞머리 자르라고 해가지고 <웃음> 용기를 얻어서 자른 건데 또전 귀가 얇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길렀으면 좋겠다고 하면 또 기르게 될지도 몰라요. 근 저는 힙한 느낌이 없는 것 같죠? 힙하거나 새내기 같거나 둘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? <웃음> 요즘 앞쪽 헤어라인이 계속 까져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또 새롭네요. 저는 아직 저의 얼굴에 좀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 앞머리 자른 거 너무 오랜만에 보죠? 이런 모습과 친해지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도 꼭 팔로우 부탁드리고요. 또 해줬으면 좋겠는 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에다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. 안녕!